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가 훨씬 넘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평균 1.5대 정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정해진 곳 외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고 나무와 시설물들이 많아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게 돼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더욱 사고 위험이 일반 도로보다 높아집니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 침범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오늘은 그 이유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이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되질 않아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일반 도로에서 사고로 형사처벌과 배상 책임을 지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 무면 운전,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알아봤더니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 먼저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일반 도로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경비실이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면서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입주민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으로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만약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 도로로 인정이 된다고 그래,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첫 번째 영상은 무면허 상태인 20대 운전자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아파트 주면을 치고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자가 전체 6주 진단에 7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금고 4개월 선고를 받고 무면허 운전... 혐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고 두 번째 영상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주차장 밖으로 나오려 할때 반대쪽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혀 접촉사고가 났지만 배상 책임에 중앙선 침범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었어 이렇게 아직도 개정돼야 할 것들이 많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국민청원과 다양한 법안들이 발이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시급히 12대 중과실 사고 시 제대로 된 처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 도로교통법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시설물이 많고 자동차 통행이 잦아서 입주민과 특히 아이들에게 무척 위험합니다. 물론 시급하게 도로교통법이 바뀌기도 해야겠지만 운전자가 먼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